이거 진짜 나빠. 오. 할수 있어. No, I think you can't do. I can. 아 못하네! 야! 아, 할수 있어! 나할수 있어! 너 잘하네! 오! 너 잘해! 맞어? 난 프로페셔널! 오! 맞네! 서 <웃음> 야, 이거가 원래 너 그룹 없어? 없어. 그냥 와. 그 아, 진짜? 어. <웃음> 나는 파크가 좋아. <웃음> 너는 파크가 좋아? 파크 좋아. 여기가 포항 김. 아 여기가 호환님이야 I know t h e y here so 아 진짜? Too many t i watching the YouTube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 신기하다 음. 아 여기가 이쁘다 아 저렇게 노는구나 아카페이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아 이렇게 노네 이렇게 넣무거어 노! 진짜 나빠. 불이 켜질 텐데 이쁘네. 그럼 잠깐 여기 풍경 좀 감상하실래요? 리로 <웃음> 다다해. 여러분, <initiatives> 응. <웃음> 응. 다낭 진짜 좋아요. 다낭 오세요. 아, 뭐나? 여기 도꽃 여기 도 꽃, 여기 도 꽃, 여기 도 꽃, 여기 도 꽃, 여기 도 꽃, 여기 도 꽃, 여기도 꽃, 여기도 꽃, <웃음> 꽃, 어? 기 덧굿, 여기 덧굿, 여 근데 식당에 에어컨이 있어. 그거 하노이 아니다. 맞아. <웃음> 너 하노이 왔어. 그럼 이런 거 보고. <웃음> 어? 에어컨 있어? 너 한국 가. <웃음> 맞아. 응? 뭔 개소리야? 너도 왔다 했대. I, say? I know o 아, 진짜. 뭐가 진짜. 와다이. <웃음> 뚝. 라이스. 라이스. 라이스. 라이스. 라이스. 라이스. 한올 스 라이스. 라이이스라이이스 라이스. 라이스. 라이스. 라 그만 봐 볼까? 어, 이맷 어, <inação> 이제 비어스트리 갑시다 아 이건냐고야 xin chào các bạn <cười> xin chào mọi người t h i ệ n tại giờ tụi mình đang tại d e m t h o i e u r i t i p theo ô cái i m 이요. 어 run... travels... winds... 네. 비야. 뇌야 t 야야 t b r 어디야? 어 이렇게? 어찌발... Overhead... ]Ok. 어, trem을... tools... 어, 음, 사진. 응, 사진. 또 클로즈 할게요. <faccioint> 어떻게야? 더 비싸? 어? 바다 더 from the z r o from h e o n 더 3만 동 3만 동, but t h 오만 동, it's okay. 히 햄이 더 13만 동. 맞지? 아, 아까 더 90만 동, I think that it's 아, uh, 몰라, because 더 so many 더 d i f f e r e number. How m a 오만 동. You p a 맞 the 신도 t h e you e the r i a d Benamin. But he the pack too? Mata, w h t do you t m a h y c n g m n h n n c c c n n i i a c h Ok, thôi kết thúc một ngày đông bạn ở Hà Nội ha con. Bye.